기자님이 추천해 주실만한 경영학 도서가 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 베스트셀러인 제가 쓴 책이 있죠 네이키드 자일이라고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걸 제가 추천하면 좀 웃기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음. 본책 중에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실체랑 이걸 어떻게 조직에 네. 적용하느냐 뭐 이런 거를 다룬 네. 책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경영 환경이 되게 불확실성이 네. 커지니까 아, 우리 조직 문화도 조금 더 유연하고 이 빠르고 혁신적인 쪽으로 바뀌어야겠다 이런 고민들 을 기업이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보면 네. 사실 상당 부분은 굉장히 관리와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제에 깔려 있잖아요 네. 이런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도와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너희들은 혁신을 해야 되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심리적 안정감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경영학 도서는 어떤 것입니까네 설렘을 팝니다 설렘을 팝니다 네. 올한해 <웃음> 네. 설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책도 네. 추천한 것도 있고요. 요즘에도 저성장시되고 불황도 심하고 해서 물건 팔기 힘드시잖아요. 모든 네. 시간에 어떤 서비스를 사든 제품을 사든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큰 요인이 이제 설레임이라는 요소인데 네. 물건을 살때 어떠세요? 설레는 뭐 이렇게 마음이 딱 가는 물건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비싸더라도 내 자신이 좀더 만족해 볼 만한 좀 소비를 더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직접 이저자은 신현남 대표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어, 이 이런 이런 곳에서는 어떠한 설레임 포인트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책이에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마케터들이나 브랜더들이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자님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설렘을 느끼시고 그런 걸 사셨던 것같니요 <웃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갈게요. <웃음> 네, 저는 벤처 투자자 존 도어의 OKR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OKR이 기업에 되게 좋은 성과 관리 툴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자기 개발, 자기 경영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d b r 이 속한 미래전략연구소도 사실 회의를 했어요. 소장님이 작년 실적이랑 내년 목표를 공유해 주셨고 셨는데 이렇게 전체 목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주인의식을 높이고 애사심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 OKR의 메시지 자체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다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 공유하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웃음> 아, 긴장했어 네, 루이비통도 넷플릭스처럼 루이비통은 네. 전통 기업을 좀 대표하는 거고요. 네. 넷플릭스는 첨단 I T 뭐 가장 혁신하는 기업, 네. 뭐 이런 걸 대표하는 건데 여기 이제 상징하듯이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처럼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방법론을 좀잘 정리한. <웃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침을 제공해주는 책인데요. 음. 디지털 기술을 처음부터 잘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분석한 책이나 그런 모델을 분석한 책들은 되게 많은데 기존 기업 중에 업이 생긴 지가 막 100년, 200년 넘은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시대에 밖에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탐구해서 뭐 되게 좀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멘트 한 번만 하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멘트 <웃음> 그왜 나한테 시켜 <웃음> 네, 이렇게 기자님들의 경영학 추천 도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자님들이 추천해주신 책들을 한번 참고해서 어떤 책이 내 나에게 가장 맞는 책이고 가장 인상 깊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촬영에 임해주신 모든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